안녕하세요 제이제이님 에이디랑 설님 반갑습니다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품 등록하는 거 같이 실습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찌 보면 약간 닭등의 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닭등이란 어, 닭지고 등록해라 라는 의미죠 스마트스토어는 일단은 상품 등록을 많이 많이 해야 매출이 많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 쇼핑몰로 들어오는 물길들을 팍팍팍팍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어 상품등록에 한번 빠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등록을 할 거는 어 제가 상품 찾은 것 중에서 이 상품을 등록을 해보려고 해요. 파라핀 치료기라고 하는 요 상품. 이 상품은 일단은 생활건강의 건강관리용품에 파라핀용품 카테고리로 들어가는데 어 사실 의료기기로 들어가는 상품이 있고 의료기기가 아닌 상품이 있는데 어, 상품을 검색을 일단 해보면 의료기기 아님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판매자분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상품을 한번 등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일단 파라핀 치료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을 일단 어, 괜찮은지 검증을 한번 해봤고요. 어, 광고 료는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광고 료는좀 여기 총물 이거는 아주 나쁘네요. 네, 좀 나쁘기는 하지만 음... 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좀 뽑아가지고 상품 등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품은 찾았어요. <웃음> 저희 직원이 요즘에 상품 그 쿠팡 로켓 배송에 지금 어린이날... 그 특집 상품 포장하느라 엄청 힘들거든요 포장하면서 들으려고 네 왔다고 얘기를 해줘서 뭔가 제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웃음> 음, 미안해 도와주러 가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내가 가면 네가 더 싫어할 거지? 그러, 그런 거 알아가지고 안간 거란다? 네 그래서 음, 화이팅 <웃음> 네. 저는 그냥 어 저희 직원분들이 요즘 바빠가지고 할수 없는 상품 등록을 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네, 에이구 에이구 마이크를 조금 올릴게요. 네, 지금 제가 상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찾았었던 도매 사이트가 있는데 그 도매 사이트는 사실 오픈을 하기가 조금 그래서 어 일단은 오픈을 하지 않고 해볼게요. 오픈하지 않고 할 거고 음, 일단 의료기기 네, 의료기기 전문 도매 쇼핑몰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가입을 했고요. 저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자여가지고 혹시나 하는 위험이 있어서 어,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상품을 일단 음, 찾은 상품 등록을 해볼 거예요 어, 요거는 등록할 때 가격이 보여지면 나중에 이 도매업체에서 좀 제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픈은 하지 않지만 어, 일단 네, 제가 어, 등록을 하는 모습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리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내일 미팅을 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보고 답변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메일로 답변, 답장을 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진희진이님 안녕하세요. 현관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일단 파라핀 치료기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아서 해당하는 상품을 좀 등록을 해보려고 하고요. 상품 페이지는 공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상품 페이지는 보여드릴게요. 상품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 상품페이지 한번 쭉 이렇게 본 다음에 저는 주로 어, 상품페이지를 이런 도매 사이트에서 가지고 올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 이미지아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 이 크롬 익스텐션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 이미지를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하나하나 받아주고요 네, 이미지 이름별로 돼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네요. 그리고 구매 전 읽, 읽어줘야 되는 사항이랑 그리고 상품 대표 이미지 그리고 요거는 추가 구성 상품인 것 같네요. 그리고 요것도 추가 구성 상품 네, 이렇게 일단 다운을 받아놓겠습니다. 다운 받아놓고 네, 해당하는 상품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웃음> 감사합니다 네어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저는 첫번째로 준비하는 것은 어, 음, 일단 상품 등록 할 상품을 선정하겠죠 요게 중요할 건데 요거는 미리 제가 정해 놨습니다 어, 아이템 스카우트 나 아니면 네이버 트렌드 데이터 랩 그서 카테고리 별로 베스트 키워드 안에 판매 가능 상품을 검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웃음> 현신님 감사해요. 저희 팬이 되어주셨군요. 응,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정을 했으면 두 번째로 할 일은, 어, 이 등록하려고 하는 상품을 도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합니다 근데 1번 또는 2번은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도매 사이트에서 먼저 있는 상품 중에서 해당하는 상품이 괜찮은지 아이템 스카우트로 검증할 때도 있고요. 어 아니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찾아가지고 찾을 때도 있고요. 근데 후자로 가는 경우가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도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요거는 메일로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메일로 받은 내용을 어그요 도매 사이트에서 이런 상품 추가됐어요 라고 왔길래 어요 상품 키워드가 어떻지라고 찾아봤는데 굉장히 좀 좋은 키워드여 가지고 등록을 하기로 했고요. 세 번째는 상품 등록 전 준비 파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때 저는 엑셀 파일을로 해 가지고 준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상품 페이지를 모아서 네, 준비를 하죠. 그리고 어 일단은 등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순위 확인을 4시간에서 8시간 후에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 상품을 등록을 스마트 스토어에 했을 때 4시간에서 8시간 후 쯤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턱선에 한번 베어 보시면 좋겠는데 어...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 저희 라이브 방송 저번에 들어주셨던 분께서 저한테 아침마다 사이클을 10분씩 타면 날씬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틀째 타고 있는데 날씬해지는 느낌보다는요 어, 이러다가 죽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면서 <웃음> 너무 힘들어요 <웃음> 네 허리가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글자를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네 요렇게 음 확인을 해 가지고 어, 순서는 상품 등록할 때 항상 요 순서대로 해주고 요 순위 확인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선정을 하고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네, 등록을 게시합니다 근데 이런 거 등록할 게 있으면 미리미리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상품 등록 전 준비 파일을 만들어 갈 건데 이때 등록을 할때 먼저 제일 처음에 네이버 SEO 가이드에 의하면 카테고리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상품명 길이 49자내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음 가격을 설정을 할때 음 도매 가격 그리고 판매 가격 그리고 수수료, 부가세, 그리고 어 마진 그리고 옆에다가 배송까지 이렇게 미리 적어 놓는데요 어 해당하는 상품의 도매 가격은 사실은 오픈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네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재방송으로 올려 드릴 예정이에요 요거는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 드릴 예정이고요 어, 40분을 타기에는 제가 산 자전거가 스탠딩형 자전거여 가지고 타다가 10분도 못하겠는데 40분 타다가는 어, 걷진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 가지고 네 내려놓겠습니다 10분 타는 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네 대신 매일매일 타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미선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브랜드 제조사 모델명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있고 이벤트 칸 채워주시면 가산점 있으시니까 넣어주시고 사은품 칸은 필수는 아니지만 넣어주시면 노출하는데 고객들에게 보여지기는 더 좋으니까 상은품이 있으면 넣어주면 좋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4개 파라핀 왁스 4개 상품 증정을 하고 있어서 요 내용을 포함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3 0 0 0원 500, 그리고 20만원 이상 무료 이 기준선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사용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어, 발송처 발송처는 제가 하이메디라고 하는 어, 의료기기 도매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등록할 거라서 여기를 등록할 거고요 그리고 연락처랑 반품첩, 어, 그리고 반품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반품비, 교환비 이렇게 반환비 이렇게 준비가 됐고, 어, 넣어야 되는 칸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게 이렇게 형건님 감사해요. <웃음>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단에다가 또 어, 키워드도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이 키워드 칸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키워드 네 키워드 칸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해시태그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미리 해 보도록 할 거예요 나중에 키워드 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쿠팡에 상품 등록할 때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좋겠죠 얼굴을 끌까요? <웃음> 파이프 잡님 감사합니다 네 오프라인 수업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렇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제가 카테고리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카테고, 카테고리는 제가 등록할 상품의 카테고리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찾아가지고 바로 들어가시면 되게 쉬운데 요기에 있는 파라핀 용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주셔도 되겠고 요 방법 외에는 네이버에서 <웃음> 파라핀 치료기라고 하는 검색어로 여기에서 검색해 가지고 나오는 결과 값으로 만들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쇼핑 더보기로 들어가 보면 은 카테고리가 여기 파라핀 용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똑같이 상품을 등록을 할 거예요 여기에 어 네. 건강관리용품의 파라핀용품 카테고리로 등록을 할 거고요. 상품명 49자까지 넣으라고 하는 건 네이버 SEO 기준에 50자 미만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해볼 예정이에요. 근데 어 쓰라고 하는 기준에 보면 은 브랜드명, 모델명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속성, 이라든지 상품의 특징 같은 것들을 넣어주고 그리고 어... 뒤쪽에다가 넣는 어 거는 타겟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검색어 등을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네이 어... 내용을 지켜가지고 상품을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상품은 승원 파라베스라고 하는 거고 NP200이라고 하는 모델명이에요 이렇게 먼저 적고 그리고 파라핀치료기라고 적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먼저 쓸 건데 키워드를 쓰기 위해서 해당하는 상품의 연관 키워드를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검색어 최적화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통해 가지고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라핀치료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제가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 천물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파라핀기계 추천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천물치료 파라핀욕조 그리고 손파라핀 음 손, 물리치료라고 하는 키워드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빼고요. 의료용은 아니니까 의료용도 빼고 그리고 이 상품은 테라바스나 이런 브랜드 이름은 아니니까 빼고 일단은 맞는 것들은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파라핀 기계 중복되어 있는 것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손가락, 뭐 발가락 다 있네요. 음음. 초물, 생각보다 초물도 있네요, 초물. 효과도 있고 물리치료, 기브스, 온열, 초음파, 겔, 스텐, 좌욕기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넘어가주고, 어,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상품명이 너무 긴가 봐요. 근데 지금, <웃음> 어, 중복된 애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 편집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키워드를 제가, 어, 이거, 아이템 스카우트 이렇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저도 요거, 요 기능 처음 써보거든요. 일단 여기에 가지고 와보도록 하죠. 이거 너무, 너무 긴데? <웃음> 이 정도면 그냥 중복된 키워드는 빼고 그냥 갈걸 그랬네요. 여기 그냥 엑셀에서 그냥 할걸 그랬어요. 너무 많은데? <웃음> 가진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로 네, 넘어가서 네, 요거로 데이터로 분리를 해줄게요. 텍스트 나누기로, 컴마로 분리를 해서 파라핀이라는 키워드는 모두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어 얘네들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행렬을 바꿔서 한 줄로 바꿔줄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중복되는 키워드는 또 빼주겠습니다. 총물치료, 음, 치료기가 있으니까 얘는 빼주고 중복된 애들은 용액이 욕조기계, 기계기계 중복이 되고 있고 치료기 위에 있으니까 빼고 사용법 기계 손목 두개고 용해기 두개고 천농 치료 천농 촛농, 천농 어, 총물 손가락 총물 효과 네 요정도 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빈셀을 빼버릴게요. 요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어 보시면서 타이핑하셔도 되는 건데 저는 조금 빨리 가져오려고 이렇게 어... 한 거니까 요 방법은 저랑 똑같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엑셀을 좀잘 다루시면 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된 애들 없죠? 네, 요거를 보고 이제 여기에서 기본 키워드는 얘예요. 기본 키워드는 예고 가장 가정용 이라고 하고 치료기라는 키워드 넣었으니까 촌물, 초농총물 손가락, 손목, 용해기 손이 있으니까 손목 있고 초물 있나요? 초물 넣었고 치료기는 아니니까 아님이라고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 글자의 수가 몇 글자인지를 옆에다가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글자 수를 어... 봤는데 이렇게 글자 수가 49자가 넘어섰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글자 수를 두 글자는 빼야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승원이라는 회사가 좀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지 않으면 얘를 좀 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48자로 이렇게 글자 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음 키워드를 제목에 넣어야 된다는 사람이 많은데 상관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키워드를 지금 이렇게 다 넣어 줬고요 그리고 오늘은 깔끔하게 입었죠 아침에 수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 네, 팬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네, 위탁 판매는 사은품을 주는 방법이 없죠?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탁 도매 사이트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는 다른 상품들을 추가로 사은품으로 주실 수 있으면 괜찮겠죠? 만약에 여기에서는 왁스 4개를 포함해서 주는 게 기본적으로 주는 내용인데 음 판매가에 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음, 더줄수 있는 마진이 좀 있다면 어, 거기에 더 추가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세트 상품으로 구성하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가 구성 상품에 한번 제가 포함시켜가고 넣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매 가격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오픈은 하면 안될것 같아서 어, 비슷한 금액으로 제가 적어줄 거고요. 판매가는 8만원을 적어놔서 사실 근데 지키라는 이야기는 사실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기준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수료는 어 스마트스토어 수수료가 판매가의 5.74%로 계산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5.74% 계산할 건데 5.74%는 네 카드사 수수료가 어 3.74% 그리고 음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쇼핑 수수료가 네이버 쇼핑 수수료가 2% 라 가지고 네 그래서 5.74% 로 계산을 합니다 100자 다 채우는 것보다 50자 미만으로 채우는 게 가산 점수가 조금 더 있습니다 3점 정도 가산 점수가 있으시니까 음 49자로 해 가지고 적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계산을 할때 판매가에서 곱하기 10% 얘가 제가 이 판매가 안에 들어가져 있는 어 부가세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빼기 제가 이 상품을 받아올 때 여기 도매 가격에도 10%의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판매가의 10%에서 도매 가격의 10%를 빼준 가격이 실제로 제가 부과되는, 제가 내야 되는 부가세가 될 거예요. 요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선 부가세가 판매가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가 적히겠지만 나중에는 세금 계산을 할 때에는 이 가격이 빠져 가지고 부가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진에는 판매가에서 도매 가격에 수수료에 부가세를 빼주시면 남는 비가 나오겠습니다 노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3000원 따로 별도로 부과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넣어 주시면 되겠죠 배송비에서는 수수료가 결제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제 수수료는 3.74%의 결제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송비 수수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에는 사실 배송비 수수료도 같이 빼주시는 것이 맞겠죠 네, 이렇게 음 일단은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배송비에 뭐 부가세나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계산을 하지 않고 대충 마진은 한만 삼천 원 정도 남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브랜드가 승원이라고 하는 브랜드고 제조사는 피타그램이라고 하는 회사네요. 그리고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mp200 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브랜드, 승원이 브랜드 이름인지 한번더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음, 상품페이지 최하단을 보면 은그 해당하는 에 모델명이랑 그리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인증에 대한 내용도 사실 밑에 미리 기록을 해 놔야 되기는 하겠습니다. 07089 001d 그리고 점 여기 있는데, 여기도 번호가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적어 놓기는 할게요. MSI MSI P 다시 REI 다시 DJY WGT 550 혹시 모르니까, 네, 요거는 상품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정본데요. 요 내용을 미리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상품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인증서가 있으면 사실은 또 적으면 좋은데 여기에 따로 없으면 은 상품페이지에 따로 이 내용이 없다면 이거는 좀 찾아가면서 그냥 기록을 해주든지 아니면 상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어 상품명 띄어쓰기가 초콜릿 우유와 초코 우유를 검색을 하면 초콜렛 우유로 하나요? 이 음? <웃음> 네 무슨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초콜렛 우유라고 하는 <웃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초콜렛 우유를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초코우유로 검색이 될까요? 초콜렛 우유로 하면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고객이 초코우유로 검색을 할지 초콜렛 우유로 검색을 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상품명 띄어쓰기가 궁금하다고 하셨으면 저한테 물어보실 만한 게 초콜렛 우유가 맞냐 초콜렛 우유에 붙여 쓰는 게 맞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질문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를 띄어쓰기로 묻는다면 어떤 질문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라핀 치료기라고 하는 띄어쓰기를 하는 것과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묻는 건지 초코우유는 초코우유라고 검색을 했을 때 초코우유가 검색이 되고 초콜릿 우유를 검색하면 초콜릿 우유가 검색이 되죠. 두 개의 검색어를 다 쓰고 싶으면 상품명에다가 초코우유 뒤에 초콜릿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얘를 앞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이것도 다 검색어로 사용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초코우유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 페이지의 내용과 띄어쓰기를 했을 때의 검색했는 결과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초콜릿 우유라고도 검색을 했을 때 결과 값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럼 초콜릿 우유라고 하는 거는 고객들이 많이 안 쓰는 검색어일 확률이 높아요. 아까 초콜릿 우유라고 검색했을 때 여기 있는 초콜릿 드링크는 안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얘처럼 초콜릿, 초콜렛 초코를 다 쓰셔야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죠 노고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코우유, 바닐라 라고 검색하면 초코우유, 바닐라 우유가 모두 다 검색이 됩니다 띄어쓰기는 오아 검색어가 되는 거예요. 노군님이 대답해 주신 내용이 있지만 노군님이 질문을 해 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신 내용이 맞는 건데 질문의 요지가 제가 받아들였을 때에는 초콜릿 우유를 검색했을 때도 초코우유가 나오냐고 라 물으신 걸로 인지가 돼서 지금 대답을 조금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다. 초콜렛 우유를 검색했을 때는 초콜렛 우유가 나오고 초코 우유를 검색했을 때는 초코 우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콜렛 우유와 초코 우유가 다 나왔으면 좋겠으면 초콜렛 초코 우유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엑셀로 다시 옮겨와서 나머지 내용들을 네. <웃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에다가는요, 어, 사은품으로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음, 여기에다가 무슨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요? 어, 포토, 포토 리뷰, 작성 시, 천 원, 포인트, 지급, 뭐 이런 이벤트를 한번 걸어 볼까 봐요. 물론 이건 마케팅으로 천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마진에서 천원을 빼야 합니다. <웃음> 그치만 어, 마진이 괜찮기 때문에 여기는 포토리뷰가 작성이 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포토리뷰 작성을 하는 거를 좀더 독려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이 해당하는 부분을 좀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배너, 광고 배너 같은 거를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락처나 이런 것들은 음, 이 회사의 정보가 뭐 여러분들 나중에 찾으시면 다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픈을 조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은 숨겨서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품처, 반품처 주소가, 네, 있어서 반품처 주소도 적어 보도록 할게요. 비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에 앞이 안 보여서 <웃음> 네 그것이 단점인데 자 일단은 여기 카테고리에다가 제가 상품을 등록을 해볼 건데 여기가 파라핀이었잖아요. 파라핀 용품을 넣었을 때 여기에 혹시 알러 창으로 만약에 의료기기만 등록할 수 있다 또는 KC 인증을 등록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근데 지금은 이 해당하는 알러창이 뜨지 않기 때문에 어떤 판매자든 상품을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파라핀 치료기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아까 만들어놨던 상품명을 그대로 적어주고 검색 품질 체크를 해서 중복된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요. 음, 저는 일단 파라핀 치료기를, 치료기를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넣어 볼 건데, 검색 결과가 같았고, 붙여서 했는데도 검색 결과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그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판매 가격은요, 아까 전에 제가 8만 원에 판다고 했는데 여기를 한 9만 원으로 해가지고 할인을 설정을 해가지고요, 8만 원으로 네 낮춰서 판매하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기간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요, 이거는 과세 상품이니까 과세 상품으로 등록을 해주고. 재고 수량에다가는 몇개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넉넉하게 100개 옵션은 따로 없습니다 옵션은 따로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더 더 해가지고 여기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파라핀 왁스가 있는데 이 파라핀 왁스를 조금 더 추가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음... 왁스를 만약에 추가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잘 모르겠네요. 얘를 추가를 해서 넣어도 괜찮을지 그냥 올릴게요. 음, 그냥 올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세트 상품 만들진 않을게요. 네. 엑셀 파일 보면서 제가 계속 등록을 할 거고요. 상품 이미지에다가는 대표 이미지를 넣을 건데, 요즘에, 어, 지금 이 이렇게 상품들 보면은 이미지에 다 이렇게 글씨가 적혀져 있죠. 오히려 글씨가 안 적혀져 있는 애들이 거의 더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글씨를 적어가지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리모브 피지 사이트로 이동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상품의 상품 페이지에서 제가 이미지를 올려볼 건데 아까 다운받아 놨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이 투명한 이미지를 일단은 여기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하얗게 만들어지죠.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번, 하나 더 할게요. 이미지 업로드로 가서 음... 왁스 사진만 따로 따와가지고 어, 추가한다라는 걸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회사에서 주고 있는 왁스를 이미지로 따로 떼올까 싶어요. <웃음> 네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미지를 잠깐 다운을 받았고요. 그 부분만 캡처를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다운로드를 요거를 받을게요. 파라베스. 음, 요거. 그리고 나서 미리 캔버스로 가요. 상세페이지 썸네일을 조금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게 여기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캔버스로 와서 스마트스토어의 썸네일은 1000 곱하기 1000으로 해가지고 적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제목에다가 파라스 핀치료기라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주고 업로드에다가 제가 좀 전에 다운받았었던 <웃음> 이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어 사실 포토샵으로 하면 여기에 딱 놨을 때 가장 눈에 띌만한 이미지는 무엇일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히 음좀 눈에 띌려고 하면 무엇이 제일 띌까? 배경을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음, 색상을 한번 넣어볼건데 파란색은 좀 그렇죠 초록색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림자를 너무 강한가? 그림자를 좀 넣어주고 그 위에다가 포토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나는군. 사실 네이버는 이걸 되게 싫어해요. 글씨를 넣는 거를. 근데 여기는 잘 파는 사람들이 워낙 다 글씨를 넣어놨기 때문에 쓰면은 나도 넣겠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최대한 병맛스럽게 넣어, 넣는 게 좋아요. 이런 거할 때는 최대한 눈에 띄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 요것도 외곽선에다가 노란색으로 노란색 할까요? 파란색? 파란색으로 두께를 좀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배경 색깔을 네 노란색이 좋겠네요. 음, 음. 아주 아주 빅급스럽고 좋아요. 음. 여기에다가 아까 어떤 판매자 보니까 좀 이쁜 게 있어서 그런 것처럼 조금 도형으로. 말풍선 뭐를 해볼까요? 무슨 도형을 넣어보지? 좀 이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조합? 음, 이런 거 좋네요. 아주 좋아 삐급스러워 응. 행간을 좀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상품이 아무 <웃음> 이거 <웃음> 상품 좀더 크게 어, 뭐 손도 한번 찾아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무섭나요? <웃음> 손이 여기에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뺄까요? 이런 건 어때요, 여러분? 오, 그치. 전을 하는거야 그래서 손위에다가 왁스를 올리는거야 뒤로 보내는거지 너무 투머치하다 그죠 너무 투머치하기 좀 많이 들어갔긴 했어 제 생각에도 그래요 어, 좀 과하기는 한거 같아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꽃을 잃었구먼. 손은, 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안 되겠군. 오, 낫다고요 손이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뭐가 나아요? 이걸로 할까요? <웃음> 손을 어떻게든 넣고 싶은. <웃음> 간절함 뚱뚱해지는거 같고 손을 4개를 넣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장난치면 안돼요 여러분 진지하게 임하면서 빨리빨리 해야지 저처럼 이렇게 장난치면서 하시면 됩니다 하트랄까요? 하트는 너무 남자손 같아서 아니면 손좀 너무 징 진... 징그럽고 막 그러지 않나요? 지금 재밌죠. 네, 남이 하는 거 보면 다 재밌죠. 아우 어, 이거 좋다. 하트. 요거를 이렇게 막 뒤에다가 넣는 거지. 너무 너무 갔네 어때요? 이 정도. 요거 날려버리고. 뭔가 틈새시장 안에서 하트, 뭐 이렇게 날리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 막 있잖아요. 다 해보는 거지, 뭐 해보다가 이거다 싶은 애를 그냥 잡아다가 쓰는 거죠. 뭐 세상 별거 있나, 그냥 원래 그냥 하다 보면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어, 요기, 요 뒤에 갖는요 요고 요거를 하든가 아니면 손가락질 해가지고 왁스 요걸 주는 거를 손으로 찌르든지 요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거 같아요? 요 손으로 할까요? 아니면 요 하트로 할까요? 손하트 예, 결정해주세요. 이건 지우기도 어렵구먼. 어디 갔니 네. 어? 어디갔어? 자 결정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 어수 어수선하죠? 이거는 판매자가 어수선한 판매자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어수선한 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요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여기 좋아요? <웃음> 네, 골라 골라 주세요. 골라주시면 그걸로 대표 사진으로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만해야겠다. 아무도 혹시 다 별론가요 혹시? 손, 손 뺄까요? 어때요? 이런 건 만드는 사람은 사실 잘 몰라요 만드는 사람은 잘 모르고 원래 그 그거 그 해주는 이거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알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봐요 이런 거는 이게 나아요? 이걸로 할까요? 손가락지네손가락지 <웃음> 그럼 있는 걸로 저는 아, 사실 하트 여기 좋은데 하트 하트 여기 좋은데 이런 것도 있네요 요런 거 합성해서 하면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할수 있는데. 이러 면은 너무 이거 크기가 손으로 요, 손으로 이렇게 잡는 요만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돼 가지고 요거는 좀 단점이기는 한, 한데 어쨌든 뭐 요런 요런 것들도 이렇게 요렇게 입힐 수 있으니까 뭐 요런 것들도 알아 놓으시면 나중에 언젠가 또 쓰실 수 있으니 음 기억해놓으세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요거 글씨를 잡는 것처럼 해볼걸 그랬나? 네, 그만할게요. 네, 그만하고 <웃음> 요걸로 손가락질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jpg 파일로 빠른 다운로드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그냥 정상적인 이미지 정상적인 이미지가 아까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요게 정상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정상적인 이미지도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또 손을 또 찾아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왜 이래 쓰고 싶지? 이게 좀 뭔가 어 손을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매끈해진 손을 이렇게 좀 나타내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손은 얘를 여기다 올려놓고 그만 그만 그만 그만해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해놓고 음 좋아 이제 이제 다된것 같죠? 그만, 그만 할까요? 너무 많이 했나? 네,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해요.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이거를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다가 제가 이미 파라핀 왁스를 너무 많이 지금 상세 페이지를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놔가지고요. 이렇게 받아놔서. 네, 얘를. 일단 준비는 해놨는데. 한신님 안녕하세요. 누나 말고 너라고 불러주세요. 누나 싫어요. 네. 대표 이미지로 <웃음> 넣어주고. <웃음> 이렇게. 한번 다시 볼까요? 아우, 아주 좋아요. 아우, 마음에 드네. 응. 추가 이미지도 넣어주세요. 추가 이미지 있으면 더 가산점이 있으니까 넣을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최대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 페이지에서 좀 따올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상품 페이지에서 좀 이미지를 갖고 와서 최대한 많이 넣어주세요. 상품 페이지에서 퍼오고 있고요. 상품 페이지에서 캡처를 하고 있고 어, 9개까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 네이버가 넣어놓은 빈칸을 비워놓지 말고 빈칸들을 다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빈칸 다 채운다는 느낌으로 좀 퍼올 수 있는 것들은 다 퍼와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제가 지금 요것들을 퍼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첨부했어요. <웃음> 네, <웃음> 심쿵. 우리 모두 다 심장이 콩딱콩딱. 이렇게 네, 해주고 어 저는 일반적으로 그블로 앱을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샘플 하나 사 가지고 영상으로 넣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유튜브 뭐 그런 영상들을 이 회사가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은, 않은 것 같아서 영상이 있으면은 사실 어, 이 회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회사가 만들어 놓은 영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건좀 있는데 그래서 저거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빼고 이런 상품 가격이 좀 마진이 좀 많이 남는 애들은 웬만하시면 어 하나 사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당근마켓에다가 파시면 좋으니까 샘플을 하나씩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페이지 아까 포온 것들을 쭉다 넣어주시고 전체 선택 한번 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세요. 이미지 크게 안 맞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넣으실 때에 이미지 하단에다가 파라 핀, 치료기 아니지만 가정용에서 손목, 발목, 손, 관리는 필수로 하세요. 뭐 이런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미지 검색 영역에 이미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미지를 꼭 써주시고 이미지 사이에 글씨 쓸수 있는 곳에는 여기에 썼는 텍스트를 반복해서 써주세요. 파라베스 음, 파라핀 가정용 파라핀 치료기 용해기를 소개합니다.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꼭 밝혀주셔야 돼요.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파라핀 왁스를 녹여 베스의 손을 빼고를 반복하면 손의 형태로 파라핀이 굳게 되는 과정에서 파라핀에서 방출되는 온열 작용과 파라핀 왁스 안에 좋은 성분들이 손의 피로를 풀어줌으로 보습효과는 덤이에요 이렇게 블로그처럼 써주시는게 가산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쓸수 있는 내용을 써주세요 용해 기기 4 손, 발 걱정 마시고 넉넉한 사이즈로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쓰고 약간 꾸며주세요. 꾸며주실 수 있을 만큼 좀 꾸며주시고 예쁘게 어 폰트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폰트 외에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좀 꾸며주시면 좋아요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써줄 수 있는 것을 꼭 써주시고 프리미엄 프리미엄 파라핀 왁스에게 증정 포토리뷰 리뷰 작성 시 1,000원 포인트도 꼭 받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네, 저 쿠팡 판매하는 온라인 강의 저희 어 스터디파이에 있습니다. 스터디파이에서 봐주시면 돼요. 네 파이브 잡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요렇게 적어주시고 내용 빈거 없는지 요 하단에 있는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상품 정보 품질 제공 고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요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지 꼭 봐주시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진 설명 입력하는 칸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는 이런 키워드를 꼭써 주시면은 좋고 상품 페이지 내부에다가 너무 너무 많이 그런 내용을 쓰지는 마세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막 해시태그 뭐 옛날에 블로그 쓰듯이 막 키워드만 다 이렇게 넣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 됐으면 등록을 완료해 주시고 상품 주요 정보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리 블록, 우리 아까 만들어놨던 엑셀 파일이 있었잖아요. 이 엑셀 파일에 있었던 내용을 마저 붙여주도록 할게요. 모델명에는 mp200 이렇게 써주시고 찾기 하면 똑같은 상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상품이 나오면은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상품이 묶이게 되는데 이 상품 페이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묶어주시게 되면 더 손해예요. 왜냐하면 어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묶음 상품이 여기에 하나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어 묶어줬을 때더 음 노출이 안 돼요. 이렇게 단품이 더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묶지 않는 걸로 들어가 주시고 그냥 글씨만 이렇게 써주시고요 브랜드에다가는 승원이라고 적어주면 서승원, 이승원 이렇게 나오는데 직접 입력으로 적어주세요 제조사에는 비타그램이라고 있는데 이 비타그램을 적었을 때어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이거를 고민을 하는 이유가 모델명이랑 제조사로 상품이 자동으로 묶일 수가 있거든요 얘는 묶이면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 안 묶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여기는 조금 두고 볼게요. 만약에 묶이면은 상품 지우고 다시 올릴 거고요. 안 묶이면은 그대로 둘 거예요. 네. 그리고 인증 정보는 있는데 상품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갈 거고요. 어, 얘는 국산인데, 제조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국산으로 올릴 건데 아마 위치가 어딘지 써야 될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니까 저희 동네로 네요 출고지로 근처를 해주도록 하고요. 나머지들은 다른 거는 없어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설명을 드리자면 상품 상태는 신상품 당연하겠죠? 맞춤 제작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의 주문에 맞춰가지고 주문 제작되는 상품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고객에게 반품 교환에 대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일자 같은 경우는 유효일자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이 입력이 꼭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것 경우나 아니면 화장품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웬만하면 고객들이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써주시면 좋지만 상품이 계속 생산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들어서 안 적, 안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구매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는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미성년자가 구매하지 못하는 상품들은 노출이 아예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콘돔? 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콘돔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 이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어가지고, 쇼핑이 안 뜨거든. 어, 쇼핑이, 어, 웬일이요? 쇼핑이 이제 뜨네요 아, 스마트 스토어에는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원래 미성년자 구매 불가의 상품들은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면 안 나옵니다 근데 요 버튼이 원래 없었는데 여기 생긴 것 같아요? 음? 그렇네요 어? 혹시 모르니까 여기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콘도? 없네 네 우리 그 스마트 스토어는 미성년자 구매 불가 상품들은 등록해도 노출도 안되고요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리고 상품 정보 품질 제공 곳시는 상품 페이지 내에 있으면 따로 타이핑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타 재화로 넣어주시고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에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게 없었는데 뜨네요 이제 그리고 배송에다가는 배송, 택배 소포 등기, 퀵이랑 방문 수령은 진짜 여러분들이 방문 수령 가능하거나 퀵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에 어뷰징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리고 배송 속성은 오늘 출발을 만약에 해주시게 되면 은 메뉴 중에서 어, 오늘 출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클릭을 했을 때 상품 필터링이 돼서 훨씬 적은 상품이 나오게 돼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출발이 가능한 시간 몇 시까지 주문하면 은 오늘 출발이 가능하냐 그래서 평일에 오전 음, 저 10시 시작이니까 10시까지 주문하면 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주문이 안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꼭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출발하고 계시면 페널티가 있으니까요 오늘 출발 가능 수량에다가 최대 수량을 써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그냥 비워놓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출고지에서 같이 출고가 되는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위탁 판매 업체에서 해당하는 상품과 같이 나가는 상품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 상품과 같이 출고가 되는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여기는... 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를 때는 장바구니에 한번 담아보고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이것저것 한번 같이 담아볼게요. 어? 구매가 안 되네? 아, 로그인이 끊겼군요. 요 사이트를 조금 오픈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죄송하게도 위탁 도매 업체에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래요. 이 업체가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 여기는 배송비 묶음이 가능하네요. 묶음 배송이 가능하니까 어 그러면은 이 회사를 제가 출고지를 같은 곳으로 등록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배송 속성에 오늘 출발했고 묶음 배송이 가능한데 묶음 배송 그룹에다가 제가 묶음 배송 그룹을 추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추가를 할때 묶음 그룹에다가 여기가 하이 매기 라고 해가지고 묶음비를 어, 비싼 배송비로 차, 책정을 해주고 삼건역에 이건 사실 몰라요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값으로 넣어줍니다 2000원 3000원 네. 이렇게 넣어주고 상품 등록을 할때 배송비 묶음 그룹을 지금 저희 도매 업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하이메디의 묶음 상품들, 한마디로 이 도매 회사에 판매하는 상품들 등록을 할 때, 같은 도매 업체의 상품이면, 함께 배송이 되니까 배송비를 한 번만 낼수 있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어, 배송비는 음, 조건부 무료로, 기본 배송비는 3,000원으로 해주고, 배송비 조건에다가는 20만원 이상 구매 시에, 3,000원은 무료 배송으로 할수 있게, 선결제로 해줍니다. 그리고 출고지는요 지금 해외 주소가 이렇게 잡혀있으면 은 해외 배송으로 떠요 그래서 상품 출고지는 저희 출고되는 주소 사실 출고되는 주소는 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출고지는 그냥 국내 주소이기만 하면 되고요 반품 배송에다가 요즘에 택배 그 박스비가 좀 많이 비싸져가지고 반품이 오면 그 택배 박스는 다시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 저희가 일부러 이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가지고는 택배 박스비를 좀 포함해가지고 넣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반품 교환지 주소는 제가 아까 적어놔가지고 신규 등록을 하나 할게요 여기가 좀 업체가 조금 공개가 되면은 좀 거시커니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할게요 안녕하세요 스티브님 여기 맞나? 뭐 맞겠죠? 응. 그리고 전화번호가 여기 있어가지고요 여기 전화번호 적어줄게요 어, 지금 들어오신 스티브님이랑 저는 조만간 아마존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공부를 저를 시켜주실 분이십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아마존에 해외 판매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이 상품은 어, 이 해당하는 도매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라핀 이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을 추가로 여기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은 귀찮아서 안 넣을게요. 이거 넣는 방법은요. 파라핀 추가 이렇게 넣으시고 추가 구성에다가 어 6개, 12개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시고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22,000원, 4만원 이렇게 판매하는 요 상품 6개의 추가 가격 그리고 12개의 가격 이렇게 적어서 추가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재고 수량을 적어주시고 선택 체크해서 일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 겁납니다 저 <웃음> 해외 판매 잘할수 있을지 겁이 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작성 시에 포인트 지급하는 거는요 마진이 안 남는 상품에는 하지 마세요 어 마진이 남는 상품에만 하시고요 여기에 넣는 포인트는 다 여러분들의 그정리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사은품 칸은 가산점이 없는데 이벤트 칸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이벤트 칸에다가는 어, 포토리뷰 작성 시에 포인트 지급하는 거랑 사은품에다가는 이렇게 파라핀 왁스 사은품 증정하는 거 이렇게 적어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검색 설정에는 감성 태그, 이벤트 태그, 타겟형 태그는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맞춰가지고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맞는 거 맞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사용을 해주시고 맞는 게 없으시면 은안 쓰시면 됩니다. 근데 있으시면 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태그 입력에다가 파라핀 욕조, 파라핀 치, 파라핀 치료기거, 이아쓸수 있구나. 파라핀 음, 용해기, 어, 파라핀 왁스, 파라핀 양. 천몸, 치료 어, 천몸, 초, 초 어, 양초, 치료 없네요 아까 전에 저희가 키워드 다 찾아놨었던 애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등록이 안 되는 애들이 많네요 음, 가정용 가장용 파라핀 치료기도 없고, 파라핀 효과. 효과도 없고, 없는 애들은 써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 손목 아대, 네. 손목 보호. 물리치료는 못쓸텐데? 진호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이 팔던걸 외국인에게 판다고요 <웃음> 제가 파는거는 너무 너무 좀좀 좀 없어 보이는거 좀 많이 팔아가지고 좀 부끄럽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더쓸게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엄마 선물 음, 어버이날 선물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요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까지 넣어서 태그 확인 한번 해주시고 페이지 타이틀이랑 메타 디스크립션은 사실 네이버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색을 이렇게 했을 때 해당하는 요 뷰라고 하는 데에 웹사이트가 검색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애가 페이지 타이틀이고 밑에 있는 애가 디스크립션인데 대부분 블로그들이 나오지 여기에 쇼핑상, 쇼핑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곳에 넣어봤자 의미가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타이틀이나 메타 디스크립션은 조금 무시하셔도 되고요. 판매자 코드에 상품, 판매자 상품 코드에다가 제가 하이맥이라고 하는 위탁도매 회사에 있는, 어, 파라베스라는 상품이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 상품을 찾았을 때 어느 위탁 사이트인지 확인을 하고 검색어는 뭘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고 상품 등록에 대해서 상품명은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은 절대 쓰지 마시고 네이버 쇼핑에 노출하는 거 전시 상태 전시 중 공지사항 제가 등록, 등록해놓는 거 있으면 상단에 공지사항 나올 수 있도록 설정 하시지 말지 결정해주시고 검색 품질 체크 한번 쭉다 하시고 점검 필요한 거 없는지 보신 다음에 저장하기 하시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록했는데 아직 화면에 노출 안 되네요.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만들었는 대표 사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4시간에서 8시간 후에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이 쿠폰까지 이렇게 있고 상품이 어, 왜만 원으로 등록됐지? 제가 9만 원 할인했어요, 여러분? 큰일 날뻔 있네. <웃음> 만원 할인. 등록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사실 지키는 기준가는 없었기 때문에 요렇게 올린 거는 어, 어디까지나 샘플이니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한번 쭉 하시는 때에 엑셀 파일 미리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음, 네이버에 넣는 상품에 대해가지네 꼼꼼하게 가산점 있는 요소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카테고리 상품명 그리고 브랜드 제조사 모델명 그리고 이벤트 이 부분은 가산점이 있는 칸이니까 꼭이 부분은 빈칸 없이 잘 채워주시고 해시태그 10개 포함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 인증이 있으신 거라면 인증 정보 꼭 넣어야 되는 카테고리 있을 수 있으시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만약 쿠팡에 넣으신다면 배송비가 있으면 노출이 잘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배송비는 무료배송으로 웬만하면 하시고 여기에 있는 가격은 판매가에다가 추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 부분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실 거고요. 어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하실 때 키워드를 잘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49자까지 사용하시는 것이 가산점은 더 있을 수 있으시니까 신경 써주시고 상품 등록하실 때의 대표 사진은 이렇게 투명한 사진을 네이버는 더 좋아하지만 제가 이 사진을 썼는 이유는 다른 경쟁사들이 다 이런 글씨를 써놓는 거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서 넣은 거고요 이거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걸 상세페이지와 상품명에 꼭 밝혀주시는 거 상품페이지 넣으실 때에는 중간중간 텍스트 넣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어, 또 1시간 반 동안 엄청나게 오늘은 딴소리 안하고 헛소리 안하고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음 어떠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시간 동안에 스티븐 교관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엄청난 아마존의 빅셀러시고요. 어, 유튜브 운영하시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음 주부터 스티븐 교관님께 아마존에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나꽃이 2탄을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다나쌤 아마존으로 진출하기를 할 건데 아시다시피 영어를 겁나게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이 이 영어의 장벽은 크롬이 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화이팅! 하기로 해보고요. 에드리안 이 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흰색 썸네일 안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쿠팡은 흰색 썸네일 정말 중요한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특수 어떤 검색어들은 저렇게 오히려 흰색 썸네일로 상품이 강조가 안 되는 것보다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에, 이렇게 텍스트가 좀 많이 나오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더 위로 나온다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네, 구매해 주시는 게더 나아요. 그래서, 어, 판매해 주시는 게더 나아요. 이렇게 눈에 띄게. 최대한. 그래서, 네. 하얀색 배경으로 일부러 안 넣은 거였어요. 그리고 상품 등록하고 바로 판매 중지 눌러버렸는데 다시 판매 시작하면 상위 노출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등록하고 중지 누르고 판매 시작하면 상위 노출 안 될까요? 어, 원래 상품 등록을 하고요. 지금처럼 상품이 1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는 상품이 대충 한 2페이지에 1페이지 아니 2페이지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상품이 몇개 없었을 때에는 상품에는 인기도 점수의 최신성이라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가산 점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등록을 하실 때는 적합도 지수에 만점 받는 방법을 배우신 거고 인기도 저, 지수에 있는 최신성 점수가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상품수가 좀 적었을 때 이렇게 검색 결과가 좀 적었을 때에는 해당하는 상품이 조금 더 상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중지 눌렀다가 다시 판매 시작하는 걸로는 이 해당하는 부분에는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역지사진님 안녕하세요 ADL 회님께서 판매 등급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판매 등급과 관련보다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등급에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페이지가 위에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수강생 분들이랑 같이 제가 상품 등록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때에도 어 그때 어떤 분은 제 위에 나오는데 저보다 저는 파워등급 그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상품 등록했을 때는 보다 아예 상품을 처음 등록하시는 대표님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요. 스토어도 빅파워신데 상품 등록 저랑 같이 했는데 저보다 밑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등급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9만원인데 만원 할인되면 8만원에 팔면 수수료는 8만원 기준이 되는 거 맞습니다. 결제 기준입니다. 우리에게는 구글 번역기와 파파고가 있습니다라고 교관님께서 얘기해주셔서 조금 덜 두려워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쇼피 영상에 어그 비콤이라고 하는 그 영어 C O M P 이거를 콤브 콤브라고 얘기를 했다고 댓글에다가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 후로는 영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에이리안헐 님의 닉네임을 볼 때마다 A로 시작해서 L로 끝나시는 저희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글씨가 들어가져 있으면 쇼핑 광고는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쇼핑 광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를 넣으실 때에는 제가 그래서 썸네일을 깨끗한 것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런 이미지를 가지고 광고를 하면 돼요 일부러 요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쿠팡 등록 시 검색어 20개 모두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쿠팡은 상품명으로 검색 결과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어, 검색어 20개로 검색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은 20개를 다 입력하시는 게 좋고요. 상품명을 길게 입력하면 쿠팡은 조금 더 싫어하는데 네이버에 쿠팡 상품이 노출이 될수 있는데 그때 검색은 잘 됩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파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파는 것처럼 대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는 네이버에는 쿠팡 상품이 노출이 더잘 시켜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어 쿠팡에는 상품명은 짧게 검색어는 깍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해시태그가 큰영향은 가지지 않아요. 나숨니스인디 라고 하시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1페이지에 있는 상품인데 상품명에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기모 단어를 빼면 순위가 안드로메다로 갈까요? 겨울에 등록했는데 봄 가을 번전도 있어서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 상품을 등록하시고 나가지고는세 가지로 순위가 변동이 올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아, 상품 수정하실 때세 가지의 요소로 순위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품명 두 번째는 가격, 세 번째는 대표 사진. 이세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순위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 이 단어, 기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기모라는 단어를 상품명에서 빼보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 4, 4시간 후에 후, 순위가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은 해당하는 상품이 1페이지에서 사라졌으면 기모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넣어주시고 음 저장을 해주시면 순위가 원래대로 복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빼보시고 수정 한번 해보신 다음에 저장 눌러보시고 순위 바뀐 거 확인해보시고 순위가 안 바뀌었다면 그대로 두시고 순위가 바뀌었다면 기모라는 단어를 다시 포함시켜주시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가을 버전도 있으시면은 빼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판매 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시면은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발음 구리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 아마존 미국에 파는 거 맞죠. 유럽에 팔고 알수 없는 그냥 꼬블랑 글씨로 그냥 쓸까요? 동남아 발음이라고. <웃음> 알로 알로. 굿나잇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웃음> 네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상품 등록은 음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하신 거는 빠르면 2시간, 느리면 8시간 후에 순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등록했는 상품은 아직은 네이버에 노출이 안 되고 있을 상태라가지고 이 등록한 상품을 일단은 아이템 스카우트의 상품 추가로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놓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로 파라핀 치료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놓고요. 상품이 몇 위에 나오는지를 향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보면 제가 잘 파는지 못 파는지 이제 결과값이 나오겠죠. 네 그런 다음에 마케팅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다른 질문이세요? 음. 쿠팡은 늘 사람을 미치게 할 때가 있죠. 네, 아직 미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아직 우린 덜판 겁니다. 원래 쿠팡이 물건을 광고로, 광고로 해서 노출을 루촐루 이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광고로 잘 팔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다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어, 풀 강의로 일부러 올리려고 네,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라이브 혹시 여러분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원제로 제 유튜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음 라이브 했던 영상들 여기에 제가 올리고 있어요. 영상 어디 있니? 네, 멤버십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해 주시면은 제가 올리는 어 매일 하는 영상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시간 되시거나 아니면은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에게 회원 가입을 하셔서 저의 매일 올라온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라이브 강의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매니저 역할을 오, 늦게 하셨어요. 음. 지금 로켓 배송은 매일 도착으로 전부가 도배되어 있어서 제 상품이 엄청 뒤로 밀렸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도출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쿠팡은 배송이 가장 중요해서 어, 배송이 늦으면 사실 뒤로 갈 수밖에 없고 트래픽이 올라오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로켓 배송 지금 쿠팡에 할인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뭐 무슨 상품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에서 뭐 뭐라 드릴 말씀은 사실 쿠팡은 알고리즘 조차도 오픈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은 배송이 빠르고 로켓제유로 한번 제안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로켓 배송에 한번 입점을 해보시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그냥 첨언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고도 밀리신 건가요? <웃음> 네, BTKJ님, 제가 크게 도움 못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음, 또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어, 영상 더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존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고요.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는 어... 상품 소싱을 해외에서 어, 주문하는 것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제가 일하고 있는 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매니저님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많이 파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